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이 관계를 더더욱 잘 유지하고 싶어질 텐데요 그래서 누구라도 현명하게 연애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현명하게 연애를 한다는 것이 요 광범위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딱 어떤 거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생각 하나를 좀 가져보신다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좋고 마음이 통한다 하더라도요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순간이 되면 내가 이 사람하고 참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수 있고요. 우리 둘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크기에 비례해서 충격도 그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이런 순간이 됐을 때가 요 우리가 연애를 현명하게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연인과 내가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요 소통이 잘될 때는요. 내가 현명하게 연애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상대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했다는 것은요. 나와 상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거나 나는 아무 의도가 없었는데 내 상대의 기분이 나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내 상대방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고요. 당연히 내 상대방도 내가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겠죠. 지금 내 상대방이 요내 기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열심히 어필하거든요. 나는 이런 이런 생각으로 너한테 그랬던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 상대방은요.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런 흐름으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 보통은 합의가 잘안 돼요. 몇몇 분들은 요 어, 우리는 합의가 잘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지금 떠올리시는 분들이라면요 겉으로 볼땐 합의가 잘된것 같지만 사실 내 상대방 마음속에는 뭔가를 담아두고 넘어가 줬기 때문에 내가 느낄 때는 합의가 잘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 정말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둘 중에 한 명은 더 물러섰거나 아니면 두 사람 모두가 서로가 많이 물러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물러섬에 있어서 나만 계속 물러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면 분명히 그 사람은 폭발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아, 맞아요 우리는 정말 의견이 안 맞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합의하려면 맨날 내가 물러서야 되고요 내가 맨날 양보해야 돼요 늘 우리 둘 사이의 합의를 위해서는 내가 물러서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내가 물러서니까 겨우 합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내 상대방은요 우리 둘 사이가 합의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는요 내 상대방은요 내가 이렇게 맞춰주는 거 모를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어쩌라고요 합의도 하지 말고 절충도 하지 말고 참고 넘어가지도 말고 그렇다고 싸우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정말 참 어렵죠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어떤 규칙 하나가 잘못 적용되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합의한다는 이 말이요 진정한 합의가 아니고요 어쩌면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그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어찌 됐건 내 상대방을요 원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도요, 내 상대방의 의견에 의해서 내 모습을 자꾸 변화시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노력이요, 각자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요, 서로 상대방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해야만 되는 것처럼 되어가는 거라고도 할수 있겠죠. 나 스스로 자진해서 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요, 분명 내 발전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 상대방에 의해서 하게 되는 내 변화는요, 분명히 보상심리를 갖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주겠지 너도 알아주겠지 이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열심히 절충하고 합의해서 넘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가 보상심리만 쌓여가고 있는 걸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내 상대방을 고치거나 변화시키려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해보는 게 어쩌면 현명하게 연애를 하는 방법의 기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서운한 기분은요. 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들게 된 것인데 그렇게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요. 내가 이해해 줄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연애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요 내가 지적을 당해서 바꾸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럼 내 상대방도 아마 그럴 거라고요 내가 만약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데 내 상대방이 그것을 감당해주고 이해해 준다면 나는 분명 기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나도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수행해주는 노력을 조금 더할 수는 있겠죠 나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요 내 상대방은 강아지 키우는 것을 싫어해요 두 사람 사이는 에 어떤 합의를 할수 있을까요? 며칠은 키우기로 하고요. 며칠은 내보내기로 하고 그래야 하는 걸까요? 키우고 싶은 나는요. 이해를 받고 싶어해요. 키우는 것이 싫은 그도요. 이해를 받고 싶어해요. 키우는 것을 싫어하는 그를 설득해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키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합의가 안될 만한 일들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요 충돌이 생겼을 때요 내 상대방이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 같다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요 내 상대방의 이런 부분을 내가 이해해 줘야겠다는 라 것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고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 안에는 비난이 담겨 있고요. 내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라 마음에는 요 공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도 내 모습을 지적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하지만 또 우리는 요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그런 사람을 더더욱 좋아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내 상대가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상대를 지적하길 좋아하고요 상대가 고쳐주기를 상대를 계속 또 고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 가는 거,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만나게 된이 사람과 안 맞는 부분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갈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상당히 포괄적일 것 같은 현명한 연애 방법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소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현명한 연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본질적인 이야기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